소가 나왔다고? 그리고 드디어? 소집 만드는 중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엠마! <웃음> 어 다른 분들 다 흩어져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힘내. 자 이제 네, 고통을 네, 수반한 네. 작업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 아, 아 견뎌! 아 버텨! 아프다! 버텨! 아프다! 쭈아악! <웃음> 교대 교대 교대 들어 와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아, 아프다 <웃음> 아프다 네 캐빈 투입 케빈 투입 케빈 투입 <웃음> 안돼 아, 버려 쭉. 버려 버려 버려 들어와 야 임마 아프다 들어와 임마 야아 교대 교대 아 이거 배설치 누굽니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배설치 누굽니까 <웃음> 야 여기 반블록 설치 반블록 설치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어왜안와또 잠깐만 일단 살아봐 안돼 안돼 일단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웃음> 미리 물에 젖어서 그렇다고요? 그런 디테일 있었냐고 마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도움 도움 도움 한 마리 성공 도움 <웃음> 도움 도움 에탔자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도움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진짜 진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가다 왔다 가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도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최상의디모크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뚜 어, 쪽에도 전달해줘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아기 하나 만들어봐? 하나 만들어서 띄워줄까? 어 띄워주자 촤! 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어 이게 딱 떠버렸죠? 예, 바로 연락 와서 어? 케빈님 만드셨나요? 해야 되는데 음, 바로 왜 연락이, 연락이 안 오지? 그러게 왜 전화 안 오지? 아니 못 보면 오히려 좋지. 어, 왜 이렇게 어, 좋은... 자 그리고 지금 요쪽에 여러분들 이제 마녀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더와 나를 봐 그래 더와어 내려간다. 셰 내려갑니다. 오 어, 뭐야? 아, 올라갑니다. 벗어났어 벗어났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웃음> 어야 나갔어 제. 보더 밖으로 망했다. 쟤 근데 어디까지 가 버리냐 쟤. 야쟤답 없는데 쟤 포기해야겠는데 저만요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가지 마 돌아와. 컴백! 컴백! back. c o 어어 무엇이지? 뒤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위에 우리 소들 있는 쪽. 아하 오케이. 어 뭐야 보더 바뀐데? 너무 많이 써보이는데요? 아니 제왕님 네 보더 밖에 나간 김에 일리 와봐요 저쪽에 배 보여요? 저건 왜 저기까지 나갔대요? 저거 탈수 있어요? 무슨 속셈이지 이거? 아니 만약에 타고 저기 조금 더저 방향으로 가면 마녀가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녀를 찾아준다면 우리 나라에서 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웃음> 좀 너무 무리한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그럼 황금 사국로도 하나 줘야 되는 거국 한국 한거 저거는 어떻게 저기까지 갔대? 아 근데 진짜국요 마녀 있 아, 마녀가 우리나라에서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번한번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돌국 한국 좀 돌아요. 한국 한국 한국 한 하나 드릴테니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네 아, 아, 아, 아. 여기는 뭐야 지금 아음 아예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제 진짜 이거 공장같다 인간공장 여러분 돌섬에 소 두마리 소 보이면 죽이세요 처형시켜버리라 네, 네. 소고기 어.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독점사업으로 가야돼 어 근데 우리 집 진짜 설치 잘한게 여기 해골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섬에 진짜 몬서 많이 나와. 소한 마리 죽였어. 누가... 아 그러면 충분해. 여기 마녀가 나올 법한데. 아 여기 자동화 농장 만들었다 물로. 음 계단형으로. 뭐야 이거? 오 야야야야야. 와씨. 아 얘네 이걸로 띄워버리는구나. 들어갈라 근데... 그 뜨나? 와씨. 야 얘네 삼지창 기원의 석상 동상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두개 떴네 <웃음> 고맙습니다 기원의 석상 여긴 진짜 기원이 있다고 <웃음> 찐 기원이 있다 우리는 아, 계십니까? 아예.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요. 네. 그 제가 분명 소가 생기자마자 즉시 저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덟 마리나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웃음> 아, 한 마리 배달 아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지금 출발했어요. 손님. 아까 출발했는데 네. 돌고래들이 배를 전복시켜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지금 바다에 네. 돌고래가 너무 많아서 막혀 가지고 길이. 금방 네, 갑니다. 그래요? 네, 금방 수준 가요. 지금 트래픽이 그... 생겼거든요. 예, 수중 트래픽 예, 예, 예, 예. 금방 갑니다. 그... 지금. 어, 세 마리 말이야.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왜세 마리가 됐지? 한 마리 빌려서 두 마리 갚기로 했는데 두 마리를 만들기까지 이렇게 막 일도 있었고 저희가 또 습격을 받았어요. 습격을 누구한테요? 마법사의 습격을 받았어요. 해리포터 보셨어요? 해리포터? 볼드포터가 와서. 아, <웃음> 네, 볼드포터가 아. 갑자기 나타나서. 그럼 배달 해 주시는 거죠? 예, 배달 갑니다. 예. 별점 다섯 개 할게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배달 아. 가자. 비소라 가자. 문좀 열어 주시겠어요? 아, 네. 아, 문 문이 닫혀 있네 여기. 네, <웃음> 됐어. 됐어. 가자. 아, 배달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띵동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아, 왔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하신 어린 송아지 왔습니다큰큰 큰 소는 어디 있어요? 큰 소. 큰 소는 지금 생산 작업에 한장 들어가 있어서 아,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배못하더라고요이친 네. 갓 나온 애가 아니고 좀 키우던 애. 네, 좀 키우던 에, 애. 금방 커요. 좀두 예, 마리 더 주시면 돼요. 어른 소로 이번에는. <웃음> 이 라이더들 전복되거든요. 전복 사고 나면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사정이고요. <웃음> 저 별점 1점 남깁니다. 예, 네, 빨리 이거 어른소 두 마리 주세요. 근데 소한 마리 더 주셔야겠는데? 이거 늦게 와가지고 눅눅해졌잖아요, 소가. <웃음> 눅눅해졌어요? <웃음> <웃음> 바삭해요. 바삭소예요, 바삭소. 아니, 눅소, 녹소, 눅소인 줄알 아니에요, 바소예요, 바소. 아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예, 네. 네, 어른소 둘, 예. 비 와? 어, 비 온다. 충성삼 떴대요. 야 그러면은 수선만 띄워 다들 들어가는구만 지옥 근데 지옥이 좀 키긴 해 진짜 네더 우리 문에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아까 앞쪽으로 갔더니 없어서 여기도 누가 찾았네 조약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누가 열심히 찾긴 했 불가침 조약 불가침 조약이야 허탕 쳤나봐 저 친구들 오만에 뚜님 컨트롤 좀 볼까? 상대 안 하나? 상대 안 해주시나 아예? 아예 상대를 안 해주시네? 아! 이거 피크졌다 피크졌다! 이거 끊어버렸어! 아! 이번 비는 빨리 그쳤구만. 소나기였나 봅니다. 마녀 발견 어디? 저있다 마녀 아 근데 상당히 난관이 많은데요? 아 마녀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나도 한마리 더 있는데 여기 마녀 한마리 더어야 마녀 왔다 너 뒤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온다 타! 야 타! 아. 아, 아. 마녀 탈거 같아 탔어! 왔다. 가자 그거 잘 피하면 된다 보고 잘 피하면 돼 S자 운전 S 자. 지그재그 드리프트 지그재그 무빙. 드리프트 무빙 무빙 무빙 못맞추주 무능력 하주 완전히 재구력 꽝이주 하주 완전 못던지주 오케이 지그재그, 두구로 가죠. 가죠. 두구로 오케이. 지그재그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케이 네. 내려 음. 싹 도착. 오케이 도착. 도착. 도착 지금 저쪽도 마녀작업 하고 있나 보다 그지 이거 물병 떨어지는 데가 비슷비슷하거든? 그냥 여기서 맞출 수도 있겠는데 잘만하면? 어! 이거봐! 어? 맞을 것 같은데? 아이씨 그래! 그냥 이거 맞출 수도 있다니까? 내 생각엔 그냥 유리 뚫어도 돼 내가 보기에는 유리를 깨라니까 등대장 머리를 깨면 어떡하나? 아 3칸 이네 나약함이 있어야 던져? 아 그래 아, 아 뚜뚜 좀비 의사 오케이 아 그럼 그러... 두 마리 한꺼번에 치료됐나? 그지? 마녀를 바로 판다는 선언이 나와버리네? 지상에서 치료하지 왜물 밑에서 하냐고? 보안이지 보안 문제는 보안이 제일 중요한 그럼. 거 가자 어디니?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아이고 아 내가 죽인 거 아니 왜 내가 죽인 것처럼 보이지? 진짜 이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 있을텐데 그지? 너가 같이 있어줘야지 주민 아, 옆에 파나아 됐다 오야 어, 됐어 됐어 아순고한 희생 좋았다 주민 준비 아니면 마녀 배 타고 있는 마녀 있는데 끌고 가시다어 다른 애들도 배 타고 와봐 몇명더 여기서 그냥 해버리게 근처.. 그렇지 좋다 나이스 나이스 이, 이 상태로 얘를 좀 가까이 가면 되지 그렇지 좋다 여기여기 나약함 던져주세요 그렇지! 이거 뭐야 고통이냐? 야! 한 마리 더 있어! H 맞는 역할이야 지금? 예 오케이 레인이 죽지마 야야야야 그친다 떨어져 레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씨 젠장 아 어떻게 얻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야 근데 이 모래섬에서 어차피 주민 좀비 많이 나오는 건 확인했으니까 아, 안타깝다. 일단 퇴근하자 마녀야. 어. 우리 주민이는 뭘로 만들까? 사서 수선 루트로 한번 가 보자. 어, 사자선 거 같다. 사서 수선. 음. 사서 수선. 자동 사탕수수 농장이 완성이 됐다고 수중에. 어디인가? 여긴가? 걔네. 으 <목소리> 귀엽게 만들었네. 아, 이렇게 하면 여기로 타고 나와 혹시? 어, 신박하고 만기래. 이거 이그 육지인들의 그농법이었나 이거 공간을 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저거 해야겠다. 트랩도. 아이고그 와중에 또 공간을 넓혀줘야 돼얘 집을 아한판이 진짜 까다롭네 한판이한테그 정도 필요합니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 판니아 판이 일로 니 아니, 아니, 아니, 이말 아니, 안니아 됐다 니아한 아니, 아디가한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어디 니왜왜아아아